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에 한국이 가진 외환 보유액이 한달 사이 5월 말 기준으로 비교하면 최대 감소를 했다 하는데 이것이 금융위기 최초라고 하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 드디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2009년 7월 이후 최초라고 하는데 2009년 7월 달이라고 하면 금융위기 2008년도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이 한달 사이에 최대 감소하고 또 금융위기 이후 1,300원을 최초로 돌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IMF, 다시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불안, 공포 마케팅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다면 팩트는 무엇인가? 정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나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외환 보유고 최대 감소 또 환율 1 3 0 0은 돌파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팩트 중심으로 들을 겁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위기와 기회 요인이 있는데 위기인지 기회 요인지를 판단하는 것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헤드라인, 즉 단순하게 외화 보유고 최대 감소, 또 뭐, 한줄 천삼백 원 돌파, 2009년 왜 금융위기 유 최초?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단순하게 이걸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만 듣고 쏭 알맹이를 정확하게 모르면, 당장에 이게 위기구나 하고, 위기로서의 다른 엄청 불안적인 불안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손해나는 결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니까 돈 파는 가게 방송을 꾸준히 항상 구독, 알람, 해 놓으시고 꾸준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헤드라인 때문에 그냥 하들짝 놀라서 내가 손해 보는 선택을 하는 일은 없다. 오늘은 그래서 이 헤드라인 속의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외환보유고 한달 사이에 제대 감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한줄천 삼백 원 돌파도 왜 그런 현상이 났는지 한국 경제 문제인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작근차근 하나씩 팩트 중심으로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자, 외화보유고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4,477억 10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우리 원화로 따지면 500조 원이 넘겠죠. 6월 말 기준은 4,382억 8천만 달러니까 애기해보면 94억 3천만 달러가 감소했는데 한달 사이 2.1% 감소 한달 사이의 외화보유액이 2.1% 감소는 물론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외화보유액을 어디에 썼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화보유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외화보유고 금그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자이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된다 외화 보유고는 지난달뿐만 아니라 3월 말 이후 4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외화 보유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외화 보유라 해서 그냥 달러 자산, 달러 통화를 은행에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어, 주로 유가증권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달러 표시 국채, 회사채 이런 유가증권으로 한 9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 예치금으로. 4% 그러니까 뭐 통화 달러 통화 자체로 은행에 넣어 놓는 예 지금 그다음에 뭐 기타 센 6% 정도를 구성되어 있는데 6월 말 기준 한달 동안에 이 달러 외화 보유액 자산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냐면 국제 회사채가 마이너스 6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총 감소액의 70%를 국채회사체. 그러니까 국채회사체는 주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이죠. 자, 유가증권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달러를 매도했다라는 건데, 이게 한 62억 정도. 왜 매도했을까? 자,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서, 관련해서 지난 1개월 동안의 달러원 한율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개월 동안의 달러는 급등을 했죠. 원달러 급등을 해서 1307원 찍고 있습니다. 자한달 사이의 한율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변화되었을까요? 5월 31일 지지난달 말 기준 1달러가 1237원이었는데 한달 사이 6월 30일 지난달 말 기준은 1298원 약 5% 상승을 했습니다. 자한 5% 달러가 올랐네? 그런데 외화보유액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1% 정도를 유가증권 즉 국제사채 달러 자산에서 팔아서 사용을 했네. 자 이것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하면 단순합니다. 아 외화보유액으로 환율 개입을 했구나라고 유추 추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 개입을 했다 안 했다라고 발표할 수도 없고 또 했으면 얼마만큼 했다라고 발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환율 조작국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짐작만 할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난 한달 동안에 한국이 외화 부채를 정말 표시나게 갚았나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은 아, 원달러 환율 방어하는 데 썼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국채 회사체 달러 자산에서 크게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의 외화 자산을 사용해서 그나마 5% 정도의 환율 방어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2.1%의 적지 않은 외화자산을 쓰고도 5% 정도의 환율이 뛰는 것을 막지 못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문제냐 아닌 자라는 것을 이따가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보유액이 한국에 가진 순서를 보면요. 제일 많이 달러자산을 가진 나라는 1등은 중국입니다. 3조 1천억 달러. 참 아이러니하죠. 중국과 미국이 어르렁 계속 뭐 싸우고 있는데 미국 돈을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조 1천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3천조 원이 넘는 돈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2등은 일본 1조 3천억 달러. 3등은 서있스 1조 400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9등입니다. 4,474억 달러. 물론 이 IMF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트라우마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외화 달러가 없어서 망했던 기억. 그래서 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외화보육에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비록 한달 동안에 2.1% 94억 달러가 감소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4,474억 달러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즉 무역, 즉 국제교육, 교역 교육 수준에 맞걸맞는 정도의 외환보육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환율이 1,300원을 찍었다. 2.1% 정도의 외화 자산을 사용, 즉 달러 환율 개입을 하고서도 5% 정도 한달 사이에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자, 그것이 한국 경제 때문인가? 그것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한국 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주 아주 미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과 한국이 교역하는 이 양이 전 세계에서 교역하는 양에 비하면 아주 세발의 피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 미국이 1, 2등 가는 교육국이지만 전 세계 교역량에서 보면 그렇다는 라 겁니다. 1등은 요 달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1등은 유럽 유로합니다. 유럽. 2등은 중국, 위안화, 3등은 일본, 엔화인데 그런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국가의 교환 가치죠. 즉 상대 국가가 경제가 좋지 않고 하면 당연히 자국의 가치,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 상대 국가가 경제가 좋지 않아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최근 유럽과 일본 경제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쇠입니다. 미국도 좋지 않지만 유럽은 더 좋지 않고 일본도 더 좋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합니다. 워낙에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될 부채가 워낙 많아서 이게 금리를 올리면 이자 비용이 워낙 많아서 금리를 올릴 엄두를 못 내는 경제가 바로 일본 경제입니다. 자, 그만큼 어 일본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또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물가가 뭐 미국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라든지 유럽은 엄청 힘들죠 당연히 유럽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 일본 경제가 미국의 상대적 열세입니다 즉 달러 가치 영향을 주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인데 특히 유럽, 일본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열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른다. 자, 중국은 어, 금리 인하 실질적으로 보면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 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켰죠. 또 플러스 부양책. 그래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시켰고 부양책을 같이 두 가지 카드를 같이 동시에 쓰니까 위안하는 달러에 대해서 약간 혼조세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이나 유럽 유로화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로화에 비해서는 위안화는 달러 가치 상대적인 가치에서 덜 떨어졌다. 자 그래도 떨어졌다라는 거죠. 즉 유럽이나 유로화, 중국이나 위안화, 또 일본이나 엔화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는 다 상대적인 강세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 돈원화 가치도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라고 먼저 이해하시고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지난 1개월 동안 원달러, 달러원 환율입니다 보면 아까 그림에서 보았죠. 급등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개월 동안 유로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참고로 어, 유로달러 할때 유로가 먼저 나오죠 달러가 달러원 달러위안 달러엔 이렇게 되는데 이 유로는 유로가 먼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것이 오히려 유로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유로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 1개월 동안 달러 위안 한율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오른 거죠.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랐다. 어, 이 정도에 크게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월 초에 비하면 달러 가치가 위안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앞서 이렇게, 어, 유로야에 비해서는 덜 떨어지고 위안화가, 또, 어, 이 장면에서 보는 달러엔, 자, 달러엔 환율도 보면 달러가 많이 올랐죠. 자, 이것에 비하면 아까 위안화는 조금 덜 떨어졌다. 그렇지만 달러에 대해서는 다 떨어졌다. 각국의 통화들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이 한국원화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을 주니까 한국에서 이 외화보육으로 어느 정도 환율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환율 1300원 시대가 되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엄청 좋지 않아서 1300원이 됐다고 라 이해하면 틀렸고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힘이 없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라 이해하실 때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또,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슈에 따라 변동하겠죠. 즉, 지금 모든,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그 다음에 유럽 전쟁, 또, 뭐 금리,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달러가 조금 안정즉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환율도 같이 원화 환율도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 1,300원 시대를 당분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한국 경제에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냐? 당연히 수출하는 데는 원화 약세가 결제 대금 원화로 환산할 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괜찮죠 땡큐죠 수출 국가입니다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죠. 자 그런데 요즘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수출 물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아, 지난 상반기 또 6월달 수출 실적들 또 무역수지 실적들이 좀 쇼크였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물량이 감소했다. 그런데 원화가 약세는 물량 감소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수출 국가로서. 반대로 이제 수입 물가에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물가, 전 세계적인 물가가 조금 피크를 찍고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뭐 원자재, 또 곡물 이런 정도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록 한율이 높아지면서 수입은 불리하지만 근원적인 물가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을 만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국 경제에는 환율 1,300원 시대가 무조건 나쁘다 한국 경제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제이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화보유고가 최대 감소했고 환율 1,300원 돌파했는데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최초래 이러다가 다시 금융위기 다시 IMF가 아니냐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하시는 분들 또그 같은 불안 공포 마케팅 유튜브에 해녹되어서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돈 파는 가게에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 파는 가게를 꾸준히 구독 항상 알람 신청해 놓으셔서 계속 계속 습관적으로 들으시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기회를 위기로 판단하고 또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 그런 선택은 하는 경우가 없다. 결과적으로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지금이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외화 보유고 최대 감소 환율 1300원 돌파 이러다 다시 금융위기 다시 IMF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